SBS 송승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간 차량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눈빛이 또렷해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 국립대에서 교수 채용을 놓고 부정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공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건데 대학 측의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충남 농촌이 과수화상병에 이어 벌만을 피해는 병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기가 속출하고 지자체는 농업재해구역 지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대출 지원 사업의 빈틈을 노려 60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또 부동산 투기 혐의로 대전시의원 한명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과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한 기여. 동화 같은 일상을 선물할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키츠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3살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 운전자의 눈빛이 또렷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TJB 여덟 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만남의 광장이 방송됩니다. 네, XM...